하레나 하레나 이번엔 쪼꼬미도 그려야지 이부터 아 귀엽다 에헤. 조개도 그리고 보라야 보라야 이게 뭐야 이게 뭐니 낙서가 너무 심하잖아! 이거 다 지울 때까지 오늘 간식은 없어. 다 지워라. 다 지워라. 어, 쌤이, 그것만은. 어, 이거 언제 다 지우냐? 어, 빨리 시작해야겠다. 간식 못 먹으니까. 용차! 용차! 용차! 용차! 용차! 어, 벌써 힘들어. 용차 용차 용차 아, 내 조개껍데기 응, 용차 보라야 어 하늘아 이게 뭐야 지금 뭐하는 거야 어 이거 낙서한 거 지우고 있어 정말? 어 근데 낙서 왜 이렇게 많이 돼 있어 세미한테 나겠다 어, 그렇지 않아도 이거 다안 지우면 오늘 간식 없대 어 정말? 안되는데 그럼 하느라 그러지 말고 나좀 도와줘. 할수 없지. 내가 오늘 한번 도와줄게. 고마워. 용차. 용차. 아, 대체 근데 얼마나 꾹꾹 눌렀었길래 이렇게 안 지워져? 난 그냥 신나서 그림을 그렸을 뿐이라고. 아유일 어렵게 만드네 정말. 지우자. 용 용차. 용차. 용차. 용차. 용차. 어. 잘 지워지지도 않아 이렇게 번지기만 하고 으아. 어, 이제 웬만큼 지웠으니까 우리 그만하자 웬만큼 지워지다니 아직도 이렇게 지저분한데 세미가 정말 간식 안주면 어떡해 그럴리 없어 그러지 말고 보라야 우리 깨끗하게 마저 지우자 나는 장난감 정리하고 있을게 보라 네가 마무리해 그럼 알았어 어, 바닥이 너무 더러워서 바닥은 안할 수가 없겠어. 이걸로 닦으면 되나? 자, 용차. 용차. 용차. 용차. 용차. 용차. 어? 뭐 어, 이상하네. 바닥이 왜 점점 파래지는 것 같지? 어, 다시 닦아볼까? 용차. 용차. 용차. 용차. 용차. 용차, 용차. 어? 어? 정말 이상하다 바닥 그만해야겠다 하늘아 나다 했다 오라야 호라야 어 쌤이 뭐야 너 바닥이 왜 이래 이거 이게 뭐야 아까보다 더 어지럽잖아 어 저는 열심히 지웠어요새 걸로 닦아야지 닦았던 걸로 계속 닦으니까 이렇게 더럽잖아 다시 해어 에이 도망가자 어 이제 이것까지만 올리면 끝! 정리 끝! 아 했다! 어! 보라야! 야! 귀여워! 뭐야! 왜 가! 이쪽에 하느라! 이쪽으로! 어? 왜? 따라와! 아 무슨 일이야 내가 낙스를 엉터리로 지었거든 쌤이 아마 엄청 화났을 거야 아 포라 똑바로 하라고 했잖아 아 어떡해 우리 오늘은 얌전히 지내자 아 나까지 간식 못 먹고 <웃음> 그래도 지우느라고 은 고생 많이 했겠네 그냥 간식 줘야겠다